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 영상을 한번, 아, 영상이 아니죠. 사진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댓글들을 아주 작게 달아주셨어요. 많이는 안 달아주셨는데 오늘 그때 어, 상당히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영상을 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뭐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치아파 파이어 암스라는 회사에서 어, 라이센스를 가지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오더를 내려서 제작한 라이노 60DS 리미트 에디션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음, 기본적인 박스는 이런 식으로 하드 케이스에 담겨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은 해외 금액이 한 800, 380 달러 정도 합니다 기존 라이노 50이나 뭐 여러가지 이런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죠 리미트 에디션이기 때문입니다 왜 비싼지 한번 케이스를 열어서 어, 제품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 그전에 어, 이게 상당히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치아파 라이노라는 제품도 저도 사실은 이 제품을 보기는 봤지만 이 제품이 정확하게 어떤 회사에서 출시를 하고 제품을 만들고 한 거는 저도 요번에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좀 찾아보면서 알았습니다 어, 치아프 파이어암스라는 회사는 어, 실제로 실총을 만드는 회사고요 어, 이 제품은 비오메뉴 퓨처라는 회사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음, 그, 그, HK 어, HK사에서 우마렉스의 라이센스랑 유통권을 줘서 우마렉스에서 대만에 있는 회사에다가 어, 이렇게 OEM으로 만들어 파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저도 이거 검색하면서 대충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대만에서 생산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어, 치아파 파이어 암스라는 회사에서 비오 매뉴팩츄러라는 회사에 라이센스와 유통권을 줘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치아파 파이어암스 라는 회사는 이탈리아에서 어 총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총을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뭐 혀가 또 길었네요 예 빨리 한번 궁금해 하시는 박스를 한번 열어봐야죠. 어, 이렇게 하드 케이스는 그냥 플라스틱 케이스에요. 뭐 그렇게 퀄리티가 높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 앞쪽에 이런 식으로 치아파 파이어 암스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 프린팅 되어 있는 거죠. 뭐 뒤쪽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레버, 레버 두 개만 이렇게 가지고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레버 여는 것도 뭐 그렇게 썩뭐 어, 튼튼하진 않더라고요. 자 요렇게 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 제가 리뷰에 올렸던 이런 식으로 어, 에어소프트 건이 한정 들어 있습니다. 요 위쪽을 열면은 이그이 그, 이 제품에 있는 요런 것들 어, 매뉴얼 치아파라이노라는 이런 매뉴얼이 있죠. 여러 가지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어, 정식 그 저희 국내법에 맞게끔 작성이 돼서 0.1줄, 0.1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어, 증서죠. 증서고,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 그리고 요 BO 딱 해가지고 멋지잖아요. BO. 블랙 옵스 소울이라고 되어 있는 비오 메뉴 팩추리 블랙 옵스 소울이라는 약자인 것 같아요. 이런 예,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총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 총을 자, 열면 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당히 이쁘죠? 그러면 은 어, 일단 앵글을 조금 낮춰서 총의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낮춰서 어, 리뷰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치아파 라이노 60DS 리미트 에디션입니다 리미트 에디션 이렇게 풀 금장으로 되어 있죠 이풀 금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칼라 파트를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되는데 지금 요런 식으로 칼라 파트를 장착을 해 두었습니다. 해 두었고, 음, 참고로, 이, 그, 라이노 60DS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 설명을 드리면은, 이탈리아사에서 어, 치아파 파이어 암제스 제작한 리볼버인데, 이게, 그 에어소프트 건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비오매니팩처라는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점은 아마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흔히 이그 라이노 시리즈의 이 리볼버죠. 리볼버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이 총열 총렬, 총열에 그 격발되는 부분이 바로 정면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알집에 보면은 총열이 위쪽으로 나있지 않고 아래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 우리가 총열과 우리 팔뚝, 이 손목 이 부분이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동 제어라든지 격발에 의해서 반동을 솔 쉽게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집탄성을 향상했다고 라 합니다 어디까지나 뭐 이거는 실총에 대해서에 대한 얘기고 저희 에어소프트건은 뭐 그렇지 않죠 음, 흔히 이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영화에서 수어사이드 스코어에서 이제 할리퀸이 이 총을 갖고 나왔죠 제가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에 할리퀸이 이 총을 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유명한 총이지 총이고 또 유니크한 총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에 있는 60DS 제품들 중에서 리미트 에디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식으로 리미트 에디션이나 이제 첫 번째가 이 치아파 파이어 암스의 기본적인 라이센스를 모두 가지고 있고 어, 두 번째, 이 제품은 1,500정 한정 생산을 했다고 라 해요. 리밋 에디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풀 메탈 바디의 모든 것은 풀 메탈 형태로 되어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그립 부분이 나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나무로 된 그립을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은 이제 나무로 된 그립을 어, 옵션으로 된 거를 사서 어, 장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음, 그리고 전부 18K 금 도금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진짜 18K 금 도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8K 금 도금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음 그거 외에 마킹 이런 것들, 이런 것들 6mm 에어소프트라는 이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쪽 편에 6mm 에어소프트라는 각인이 프린팅 되어 있는데 고급에 반대쪽에 여기 보시면은 아 제가 좀 닦아야겠네 반대쪽에 여기 라이노 60ds라는 이 제품에 대한 리빌 어, 이런 각인들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3 5 7 매그넘 라이노 60ds라는 이런 각인들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싱글 액션 더블 액션 모든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긴 아 트릭을 당기고 이런 식으로 격발을 하는 방식 그리고. 더블 액션 방식도 동작을 하는데 지금 이 제품이 고장이 났어요. 어, 음, 어, 제품이 직구를 하자마자 구입을 하자마자 바로 고장이 나서 더블 액션은 동작을 안 한다고 합니다. 뭐 총주인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261mm. 그리고 바렐, 이너바렐, 바렐 사이즈가 1 4 7 바렐이 상당히 길죠. 바렐 사이즈가 147mm나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무게는 상당히 무겁지만 생각보다 들어보면 어, 이거 1.5kg, 1, 아 1.5kg가 1.1kg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사양은 1150g이라고 해요. 그리고 색깔은 금색 금색이고 기본적으로 이게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호흡이 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의 호흡을 거는 방식을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저희 지인분이 제가 위탁 리뷰를 받았는데 어, 그분도 어디에 호흡을 거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법을 거는 법을 아시는 분은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6발짜리 그 탄필을 이용해서 6발, 6mm BB를 6발 장전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음, 기본적인 어, 가스 소스는 CO2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립을 이런 식으로, 그립을, 이게 좀 열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립을 열게 되면은 여기에 CO2, 어, 6, 12g CO2가 들어가는 카트리지 방식으로 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리볼버들이 이 CO2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조금 더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음. 장전은 마찬가지로 싱글 액션, 더블 액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싱글 액션은 살짝, 그러니까 당겨서 이렇게 격발을 하면 됩니다. 살짝. 어, 조금 이 특이한 점은 실총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당겨도 또이 격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도 되는데, 어, 살짝만 당겨도 어, 격발이 되더라고요. 살짝만. 요런 식으로. 살짝만 당겨도 요게 식으로. 어 격발이 되는 방식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특이한 점은 이 리볼버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에 이런 식으로 광섬유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려 리어 사이트는 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래 위로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뭐 요거를 뭐 슈팅 매치에 사용을 뭐 할까요? 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슈팅 매치라기보다는 관상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 외에 슈팅 매치로는 사용 안할것 같습니다. 예, 안할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레버는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를 앞으로 민 상태에서는 격발이 안되죠. 장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레버를 뒤로 당기고 이런식으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격발이 되는 방식이에요. 음, 특이한 점은 여기 위에 보면 은 빨간색 과 홈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딱 당겨 보면은 요 빨간색 홈이 올라오죠. 올라오면은 지금 장전이 된 상태입니다. 장전이 된 상태고 어, 격발을 딱 하고 나면은 요 빨간 홈이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요 홈이 어,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요 빨간 홈이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어, 올라오면은 장전이 된 상태고요. 격발을 하면은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장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어, 나게 되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이 실린더를 열때는 이 옆에 있는 이쪽에 있는 레버 한쪽에만 있습니다. 반대쪽에 놓고 이쪽에 있는 레버를 담긴 상태에서 요거를 요렇게 밀어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어, 실린더가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실린더는 총 6발들이 어, 탄창, 탄피, 비비탄이 들어가죠. 한 번에 요런 식으로 돌아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끄내면은 총 6발의 어, 탄피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리볼버를 사용을 하면은 정말 이런 느낌. 어, 리볼버에 탄피를한발한발 한발 넣어주는 이 감성 때문에 우리가 리볼버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저 역시 이런 것 때문에 언젠가는 리볼버를 한번 사고 싶다는 라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리뷰를 할수 있게끔 어, 어, 기회가 주어져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한 손으로 딱 하면 은 이렇게 체결이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잘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세게 이렇게 밀어 넣어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면서 딱 하는 이런 그 감성 기스 날까 봐 어, 그러기는 상당히 좀 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웃음> 예, 아무튼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예, 식으로 어, 체결을 하고 당기고 격발하고 당기고 격발하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상부에 피카트니 레일 그리고 하부에 피카트니 레일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아 m r 이라든지 광학률을 올릴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플래시 라이트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조금 아쉬운 점은 이라이너 60DS 같은 경우는 홀스터 구하기가 좀 힘들죠. 전용 홀스터는 전용 홈페이지에서만 팔고 있고 아니면 은 카이덱스로 제작을 한다든지 또는 음, 가죽 홀스터 있죠. 우리 서부 사나이들 보면 옆구리 차는 거는 가죽 홀스터를 구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아쉬운 점은 이 그립이 이 비싼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립이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 치아파 파이어 암스사에서 나오는 이 라이너 60DS 리미트 에디션 18K 금도금이 된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음, 하, 사고 싶은 제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 국내에서 지금 이 리밋 에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에 전세계적으로 10,500점 한정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좀 구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어, 블랙으로 된 제품 그리고 은장으로 된 제품도 있으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어,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구매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음, 식으로. 어, 하드케이스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드케이스 제품이 질이 조금 더 좋았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파이엄스의그 이 치아파 라이노 시리즈가 이게 부품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고장나면 은 그냥 고장난 채로 써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벌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더블 액션 방식이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 리볼버에 대한 감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성 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느낌 이 어, 실린더를 빼서 탄창을 빼고 어, 탁 하는 이런 딱 돌려주는 이 느낌 근데 이 돌리는 게 기름칠이 안돼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뻑뻑해요 뻑뻑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그 리볼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탄을 이런 식으로 넣는 재미 그냥 우리가 어, 비비탄총을 꼭 쏴야만 재미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을 한 발씩 한 발씩 넣고 딱장전을 하고 딱 하고 빵! 쏘는 이 느낌. 아, 이 느낌을 맛보기 위해서 리볼버를 많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치아파 라이너 6공 DS 리미티 에디션을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음, 이번 영상은 제가 이 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여러분들께 확좀 세세하게 부분 부분 설명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이 제품을 이렇게 리뷰할 수 있게 빌려 주신 저희 지인분 어그 뭐라고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되나? 어 스톤 스톤 스톤 옥 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